논문을, 나정기 교수님 논문을 일단은 조금, 한두 편을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조금 오래된 논문인데, 뭐, 그래도 그, 그렇게 뭐, 바뀔 부분은 아니, 아니니까요. 자, 메뉴 판매가 결정에 관한 연구, 이렇게 지금 논문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판매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는 것이 좋겠느냐. 여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럼 항상 여러분들 논문을 읽을 때, 읽을 때, 논문을 한 편을 딱좀 세밀하게 읽어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주 많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논문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론, 그 다음에 메뉴 정의 중요성, 메뉴가 어떤지, 이때까지 우리가 메뉴에 대해서 메뉴가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 지금 서론 부분에 언급을 해 둡니다. 그러면은, 논문이 페이지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아주 요약해서 정리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른 부분을 꽤 여러분들을 세밀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메뉴 계획하고 메뉴 종류, 메뉴 계획, 메뉴 종류,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메뉴 가격 결정에 대해서 뭐 가격 정책이 어떤지, 가격 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수요, 뭐 수요 형태하고 수요 분석에 따라서 뭐 원가 구조하고 원가 분석을 통해서도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소원익 분기점이라고 그래요. 소원익 분기점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그 다음에 미니멈 세일즈 포인트 최소 판매되어야 될 판매 최소 어? 그 판매량이 최소는 얼마 이상이 되어야 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지, 그 다음에 가격을 인하한다면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의 내용으로 가격 결정 방식에 뭐1234567 뭐 이렇게 했는데, 자, 이 방법이 현재에 그대로 적용된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있구나 정도 충분히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이 왜냐하면 꼭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약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야 자, 식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치열한 경쟁 고객의 욕구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지금도 계속 이 조건들은 계속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따라 식, 음료 경영의 효율적인 관리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특히나 호텔 경영에서 식음 부분의 비중이 커감에 따라 표준화되고 합리적인 메뉴 가격 결정 기법이 필요한 것으로 되었다 자 여러분들 호텔 경영에서 식음 부분의 비중이 커감에 따라 있겠단 말이야 실제로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유명 호텔에 호텔에서 숙박을 통해서 이익을 낸는 이익이 얼마정도 되고 시금 부분을 통해서 이윤 창출했는게 어느정도 될까 궁금하죠 그렇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호텔 하나 딱 잡아가지고 경영 결과 내용을 갖다가 들어가보면 은 이거 나올 거 아니에요 호텔에서 숙박을 통해서 이윤 창출이 클까 음식 그 다음 무슨 연회 이런 거 해가지고 수익 창출이 더 클까 뭐가 더 클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이 부분이 훨씬 더 큽니다 놀랍죠? 지금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호텔의 조직을 살펴보면 크게 관리와 영업부서로 나눌 수 있고 영업부서는 객실과 식음료 부서로 나누어지며 요즘 호텔은 숙식만 제공하는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고객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서 고객이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어? 장소로 변했다. 벌써 이건 뭐한 20년 전 얘기야. 현재는 또 심화돼 있었고요. 다시 말해 호텔 조직이 더욱 복잡해졌다. 이런 호텔 조직에서 식음료를 관리하는 식음부서의 역할은 점점 복잡해지고 세분화되어 가고 있어 보다 효율적 합리적인 관리 기법이 요구되고 있다. 아직도 식음료 부서의 관리는 그 부서의 특수성, 즉, 제조업과는 달라서 자본보다는 종사원에 더욱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생산과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주문에 의한 생산 서비스 자체가 상품으로의 무형성, 등 때문에 쉽게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그데 결국에는 뭡니까? 주문에 의한 생산 서비스 자체가 상품으로서의 무형성. 근데 사실은 음식은 유형성입니다. 음식 자체는 유형성인데 서비스가 무형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대 호텔 경영에서 식업료 사업은 객실 영업과 함께 가장 큰 수익 발생 부분이며 벌써 20년 전에도 이런 얘기가 됐어요. 숙박 사업의 발전 초기화는 반대로 객실 영업에 비하여 그 중요성이 점차 더해지고 있다. 80년대 중반 이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호텔 경영자들은 식음부스가 호텔 전체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경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도 서울지역의 8개 특급호텔을 기준으로 경영분석을 한 영업수입명세서 부분에서 38.9%가 객실수입이고 식업료수입이 45.1%로 더 높다. 이게 몇 년? 1990년도 얘기야. 그럼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뭐 뭐랄까요? 뭐 숙박은 그냥 숙박에서 크게 이연 창출이 힘들다 얘기야. 그러니까 뭐예요? 뭐 무슨 뭐 이벤트 같은 거 하고, 그 다음 또뭐 주로 합니까? 뭐 돌단, 졸, 돌단치라든지 뭐, 뭐, 잔치,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 연회 그렇죠? 자,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시건 부분에서 많이 나고 있는데, 시건부분에서는 이래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그 시건부분이 그 많이 낫는 이윤 창출을 하는 것에 비해가지고 그런 대접을, 옳은 대접을 받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방대해진 시건부스를 관리하고 통제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메뉴라고 한, 하면 의아해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흔히들 레스토랑 경영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고 질문한다면 원가와 재비용 그 다음 종사원이라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의 관리는 메뉴에 달려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자, 그래서 자, 메뉴 정의 우리 책에서도 많이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은 그냥 건너뛰면 되겠습니다. 자 메뉴가 메뉴가 왜 중요하냐 지금 봤듯이 영업이익 창출에 거의 3분의 2를 메뉴가 담당하고 있더라. 이 말이었잖아. 1990년부터. 자, 지금도 사실은 거의 이 기소는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랬을 때 메뉴 계획에 고려해야 될 요소가 뭐냐? 이거는 우리가 다 앞쪽에서 메뉴, 계획할 때 필요한 거 얘기를 했고요 메뉴 종류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자 가격 결정에 에뭘 가지고 가격 결정을 짓느냐 일반적으로 가격 결정의 주요 변수입니다 자 주요 변수가 당연히 뭘까요? 마케팅, 목표, 가격, 결정 하는데 이 결정을 우리, 뭐 가능하다면 우리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수 있으면 마음대로 하겠지, 그죠? 근데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상황 아니잖아. 자, 수요가 어떠냐. 그 다음에 기업의 가격 정책이 어떠냐. 원가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떻게 변화가 오느냐 그 다음 문제는 뭘요? 경쟁 상황이 나 혼자 있다면 나 혼자 독점이다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아니면 나 혼자 아니고 몇개 업체가 모든 걸 좌지우지한다 그게 과점이라고 해요 독점이나 과점, 독과점 그러잖아 그죠? 그 상태 같으면 모르지만은 경쟁 상황이 사실은 바로 가격 결정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호텔에서 뭐 정식 메뉴를 아니면은 뭐 알라카르트 뭘 어떤 메뉴를 3만원에 제공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5만원에 제공해야 되겠다 근데그 품질의 메뉴를 옆에 우리 경쟁 호텔에서는 3만원에 제공한다 3만원에 아니라 만원 정도만 더 낮은 가격에 동일한 어떤 메뉴나 서비스 포함해서 제공을 한다면 은그 손님들이 우리 회사에, 우리 식당에 우리 호텔에 올까요? 그렇, 거의 외면할 거예요 이 경쟁 상황에 굉장히 사실은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정부 규제 개입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될 텐데 문제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수요 탄력성입니다. 가격이나 질, 서비스, 기타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수요가 어떻게 늘어나냐, 줄어드냐. 이게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고객이 인지한 가치. 네. 아, 이 음식은 내가 봤을 때 아, 이거 이 가격에는 정말로 비싼 편이다. 그러면은 고객이 인지한 가치가 실제 지불한 가치와 너무나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어때요? 당연히 그다음 그 고객이 찾지를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경쟁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위치라든지 뭐 소비 스타일, 스타일의 질이나 맛이라든지 메뉴 가격, 그 다음에 매출액 뭐 이런 것들 다 사실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은 자, 딱 어떤 하나의 요인만 고려해가지고 가격 결정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여기 나옵니다. 브레이크 이븐 포인터 손익분기점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자, 계산식으로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자, 설명을 할 거니까 문제는 이 데이터가 있으면은요. 뭐 이거 계산 같은 거는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안아도 요즘 계산기 컴퓨터 도움을 받으면 바로 쉽게 계산이 되니까 일단은 가격 결정에 미치는 여인들을 한번 봤고요. 그 다음, 자, 이게 또 역시 나장기 교수님이 한 연구니까 한번 보도, 보고 가자. 메뉴 가격을 정하는데 이 메뉴 가격 끝수에 관한 연구 동향, 이렇게 했어요. 끝수.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만원 그러는 것보다 9,900원 하나는 만원대고 하나는 9,000원대잖아 실제로는 100원 차이인데 맞죠? 우리가 느끼는 게그 끝수에 따라서 느낌이 굉장히 달라진다 이 말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논문이 내 네, 나온 논문이에요. 그러면은 서론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뭐 여러분 받는 부분이니까 자 메뉴 가격 끝자리 수에 대한 뭐뭐 뭐 이론적 배경 그리고 심리적인 가격 결정 방식이다 어? 이런 용어 쭉 나오고요. 그러면은 가격에 대한 구매자 지각 구매자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뭐 등등등 이런 내용을 쭉이 논문에서 언급을 했는데 저 결론에 가서 한번 봅시다 자, 서론에서 왜이 연구를 했는지를 한번 보고 갈까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론에서 연구 목표를, 연구하는 목적이 뭔지를 어디, 어디에 공급했노? 자, 그러나, 뭐, 맥가는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결정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 정량적인 가격 결정 접근 방법보다는 정성적인 가격, 가격 결정 접근 방식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 그중 일반 소매점에서 많이 이용하였던 심리적인 가격 결정 방식이라는 접근 방법이 레스토랑 비즈니스에 적용되기 시작하여 학자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본 연구자의 노력으로 한국의 학술지에 찾아볼 수 없었으나 외국 학술지는 꾸준하게 연구되어 있다. 그 연구한 사람이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연구를 했다. 이 얘기고요. 이와 같은 연구들 한국의 식자들에선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연구를 해보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1980년대 기준으로 해서 2001년 12월까지 레스토랑 분야에 아티클이 많이 게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논문이, 논문이 게재되어 있는 전문 학술지에서 한국의 식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이 분야의 선행연구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둘째 선행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후속연구의 방법론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자 결론으로 가봅시다. 자 결론에 가서 자 결론 결론 부분을 읽어볼게요. 자 본연구는 아이템 메뉴 아이템의 가격을 구성하는 숫자 특히 오른쪽에 위치한 가격의 숫자가 매출액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정리하여 보았다 다시 말해서 오른쪽에 위치한 제일 끝자리 수 얘기입니다 첫째, 이번야 연구는 레스토랑이 아닌 소매점의 상품가격결정에서 일반화되었던 분야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격결정법은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기만하기 위한 발상에서 시장된 접근 방법이 아니라 소매점 회계원의 부정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의 하나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놀랍지 그죠? <웃음> 그 다음 둘째 이와 같은 가격결정 방법에 대한 연구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한 것으로 에, 방, 이용한 방법으로 발전해서 가격 결정에서의 가격의 끝수를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소비자가 사다는 느낌을 또는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접근하였다. 아까 얘기했던 9,900원하고 만원하고 다르지 그지그 얘기입니다. 셋째 이와 같은 접근 방법은 차츰 발전하여 과연 단수 가격과 우수 가격이 고객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즉 마케터들이 가격의 것수를 이용해서 그들이 의도한 이미지를 전달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그 다음 넷째 이어서 마케터들이 의도한 메시지를 가격을 통해서 전달하기 시작하였다는데 과연 소비자들은 그들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며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연구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자 다섯 번째,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학자들이 주장하는 또는 마케터들이 가정 추측하고 있는 가격 결정에서의 가격의 끝을 우수, 우수 또는 단수로 끝매, 끝매점하는 매 거매점 의도와 이론효과 등이 연구자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장소에 따라서 상품에 따라 일관성 있게 증명되지는 못하다 이 얘기고요 여섯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연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연구는 일반 소매점 상품에서 호텔 마켓 호텔 메뉴 아이템 매가 결정으로 그 방향이 바뀌어 가고 있다 자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 광고 가격에서 단수 가격 1 9 9 0 0 원, 9 9 0 0 원, 뭐9백구원등 이렇게 많이 이용되고 있음을 감안하면은 단수 가격에서 마케터들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메시지를 소비자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탐구해보는 것도 가치 있는 연구 대상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뭐, 첫째, 발, 보다 발전적인 과학적 연구의 기초가 된 단수가게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이 실태조사 근거에 이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 자, 이런 내용으로 지금 이제 결론을 맺었어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헛수에 그 따라서 소비자들이 현혹이 될수 있느냐? 어때요? 여러분들은 현혹이 된다라고 믿습니까? 당연히 영향이 없다 소리는 힘들겠지 자, 이와 같이 끝수를 가지고도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이렇게 연구했는 논문들이 있다, 있다. 자, 보시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 메뉴 가격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 자, 우리가 코스트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코스트, Cost, 코스트가 뭐냐? 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어떤 재화나 용역, 용역을 서비스라고. 용역을 얻기 위해 희생된 경제적 자원을 화폐 단위로 측정한 것을 우리가 원가라고 합니다. 원가 원가, 원가 코스트 그러면서 많이 쓰잖아. 그렇죠? 원가가 무엇이냐 그 재화 용역 그런데 재화는 재화와 용역을 여러분들 어떻게 본인이 부분에서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죠 자, 재화 용역 얻기 위해서 희생된 경제적 가치를 코스트라고 그러자. 그럼 이 코스트를 좁은 의미의 코스트 그러면은 매출 원가입니다. 넓은 의미의 코스트 그러면 총 원가를 우리가 코스트라고. 그럽니다. 코스트, 코스트, 자 정하고, 그럼 이제 자, 원가를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나눌게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재료비가 들어갈 겁니다. 재료비에 그 다음 노무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상품 만들기 위해서 메뉴 만들기 위해서 제조하는 경비가 들어갑니다. 노무비, 재료비 이외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제조 경비라고 넣어버렸습니다. 자, 이 세가지를 한테 합하고 이걸 매출 원가라고 이름을 불렀고요.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 여기에 판매관리비를 판관비라고 약자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매관리비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 하면 판매비, 물류비, 구매비, 일반관리비 다 포함해서 판매관리비 비용 들어갑니다. 그다음 영업외 비용으로 금융 비용이라든지 환율 변동이 있다든지 나머지 기타 비용을 합해서 영어외 비용으로 비용을 산정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금을 내어야 되잖아 법인세 세금 내는 것도 비용입니다 이걸 다 합하면 이게 이제 총원가 그럼 이제 코스트 우리가 얘기 다 했었어요.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예로서 아이스커피를 예를 들었다. 그럼 아이스커피의 원가 구성을 예로서 한번 구성해 봤다면 이거예요. 자, 재료비가 있는데, 재료비인데 직접 재료비가 있고요. 여기 직접 직접 그냥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이게 직접 원가예요. 직접 원가 자, 얼마 이렇게 가격이 원가 화폐 금액으로 구할 수가 있잖아. 그다음 직접이 아니고 간접 얘기입니다.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 이걸 합해서 제조 간접비라고 이름을 부를게요. 만약에 제조 간접비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없는 것으로 무시하면 되고. 그럼 직접과 간접으로 나눴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가 직접이고 뭐가 간접이냐? 같이 지금 보면 직접 재료비, 간접재료비. 이거 직접과 간접을 구분을 하고 내가 구분이 되느냐? 이거 구분 안 되면은 이 직접 원가, 간접 원가 합해서 제조 원가예요. 제조 원가 그리고 나서 판매 관리비, 판관비를 합하면 이게 총원가예요. 총원가의 이익을 플러스 알파시켜서 판매가격을 책정합니다. 그러면 이익이 0이다면 총원가가 판매가격이 되어버렸다. 이러면 이게 바로 손익 분기점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도 아니고 이익도 안나는그 지점이 판매 양이 아니면은 금액이 손익분기점이에요. 그러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금액에서는 이익이 발생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알스커피에 대해서 하나에서도 이렇게 다, 메뉴별로도 다 가능하잖아.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자, 제조원과 비제조원과 이 내용 또 원가 분류 앞쪽에 했는 것 똑같습니다. 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비고 간접, 간접비, 간접비. 그 다음 여기에서는 이제 고정비와 변동비를 지금 구분을 했습니다. 자, 뭐가 고정비고 뭐가 변동비인지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고정비라는 얘기는 판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일정 금액은 항상 지출이 돼야 될 비용입니다. 변동비는 판매량이 늘어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늘어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고정비가 뭐가 고정비냐? 예로서 여러분들 자, 이 형태를 응? 음? 이 형태를 어디서 고정비 변동비 고정비 변동비 뭐가 고정비고 뭐, 뭐가 변동비일까 자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로 축을 좁도 그랬는데 좁도 그랬는데 자 이걸 뭐 판매량이라고 보셔도 좋고요 자 총원가가 판 좁도가 늘어나면은 거기에 비례해서 총원가가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총변동비고, 뭐 단위당 변동비라는 건 조업 상관없이 단위당 원가는 항상 일정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저 위쪽에 보시면 원가를 형태에 따라서 구분하면 크게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할 수 있다. 자, 좀더 세분화하면은 이렇게 고정, 뭐, 준 변동비, 준 고정비로도 구분할 수 있다 했고요. 자, 일정한 기간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 변동비라는 거는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원가 총액이 비례적으로 변화하는 원가를 우리가 변동비라고 하자.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이런 것들은 그래 직접 직접 들어가 있는 것은 다 이렇게 변동비입니다. 예를 들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매출액에 및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판매수수료 이런 것들이 변동비고, 그럼 고정비는? 자, 이게 구분이 지금. 그럼 예를 한 들어봅시다. 우리, 우리 식당이라고 그러면 생각을 하면은, 자, 건물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 건물 사용료 월세라고 합시다. 원래, 이번 달에 매출액 전혀 없어. 그렇다고 해서, 집세 안 주면 됩니까?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잖아. 그 다음, 종업원, 임금. 고정적으로 나가야죠. 그죠? 이런 것들. 매출액과 생산량과 상관없이 항상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될 비용입니다 그게 고정비에요 나머지는 이제 변동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 전기료 수도세는 고정비에요 변동비에요 그게 이제 봤을 때 여러분 전기를 하나도 안 썼다 수도를 하나도 안 썼다고 해가지고 요금 하나 또안 뭡니까? 기본 요금이 있어요. 기본 요금은 사용했든 안 했든 기본 요금을 내야 됩니다. 그고 부분은 고정비고. 그다음 생산량을 많이 했을 때 전기 수도 많이 썼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더 사용된 그러니까 부분은 생산량에 비례해서 변동비 성격이. 그러니까, 고정비 성격도 일부분 기본 요금이 있으니까 있고, 변동비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준 변동비, 뭐, 준 고정비,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죠? 이제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런 얘기가, 앞쪽에 우리 받는 그겁니다. 뭐, 마케팅 목표, 정부 규제, 경쟁상, 기업 가격 정책, 수요 형태, 그 다음 원가 구조 변화, 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되겠다. 자, 그 얘기고요. 그 다음 가격 여분 러 한번 보세요. 자, 비구조적 방법으로. 수요자 중심 가격 결정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이게 문턱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가격 문턱이 있는데 이 문턱을 넘으면 은 판매가 상당히 급감을 하더라. 이런 어떤 그 가격대가 있어요. 예로서 여기에 만원 그랬단 말이에요. 만원이 넘어가면은 어떤 품목은 굉장히 판매량이 급감한다. 그래서 만 원이 넘지 않는 금액으로 자 이렇게 책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어떤 아이템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게 화폐 단위하고도 상관,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5,000원짜리 있고,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 우리 화폐가 있잖아. 그렇죠? 그 만원짜리만 있을 때하고, 5만원짜리가 나왔을 때하고, 여러분, 씀씀이가 어떻게 변했는 것 같아요? 5만원짜리가 화폐가 있다 그러면, 5만 원 넘지 않고 5만 원 이내로만 가격 책정을 하면은요 5만 원짜리가 없을 때와는 굉장히 다른 어떤 소비자들의 가격에 대한 부담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단계를 갖다가 이어 같이 만 원대, 5천 원대, 천 원대 이렇게 구분을 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화폐 단위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유인 가격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촉진 가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다른 상품을 유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촉진 가격, 유인 가격으로 고객을 불러 모아놓고 나머지 다른 상품까지 살수 있도록 유인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경우 꽤 많이 있죠 어떤 행사하면서 행사 가격 제시 굉장히 낮은 가격에 제시하고 그 물건만 사러 오는 게 아니고 다른 고객이 왔으면 다른 물건도 살수 있도록 유인하는 촉진 유인 가격, 촉진 가격 정책을 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한번 보시면 은 대형 백화점 이런 쪽에 어떤 상품으로 백화점에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까 지하 쪽에 가면 거의 대부분 식품관이 있어요 식품관에 사람들을 거기에 유인가격, 촉진가격으로 뭐행사한다 그러고 이렇게 모읍니다. 모아 나오면 식품관만 들렸다가 가느냐? 아니잖아. 위로 1층, 2층, 3층 올라가면서 뭐 있는지 다 이렇게 구경할 수 있도록 사람, 식품관 지하에서 사람 모아가지고 위층까지 이렇게 상품을 구경하고 살수 있도록 구매할 수 있도록 올려준다 모아준다 그걸 다른 용어로 분수효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들어보셨죠? 분수효과 분수가 어때요? 밑에 물을 팍뽑아가지고 위에까지 아주 분수를 만들어서 응? 보내죠 그래서 왜그 식품관을 그렇게 가지고 있을까? 식품관에 왜 그렇게 시간대별로 어? 행사 많이 하고 그렇게 할까? 음, 여러분 그런 것들도 굉장히 어?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다음 가격별 결정 방법의 실제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자, 가장 쉬운 방법은 경쟁자 가격 모방해서 따라가면 제일 쉽습니다 같은 메뉴인데 경쟁자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가격 책정을 했다 그러면 이길 수 있겠냐 힘들잖아 그렇죠 그 다음, 가격 선도 기업, 그러니까 이게 처음 제일 리딩 그룹으로 나가 있는 그런 기업의 그 가격을 갖다가 참조해서 그 이상은 우리가 받을 수는 없겠죠. 그죠? 그 다음, 관습적 가격이 있습니다. 예로서 짜장면, 짜장면. 응? 이건 정부 규제또 들어오죠, 그지 얼마 이상 하지 말자, 올리지 말라 그 다음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서 침투 가격이라고는 쉽게 얘기하면 시장 확보를 위해서 침투 가격 그러니까 침투 가격은 아주 획기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일반적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이런 정책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 이제 가격대를 이렇게 보니까 틈새 전략으로 어떤 비어있는 가격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업체보다 좀 낮은 가격 우리보다 좀 못한 쪽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 이런 틈새에 비어있는 가격을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런 가격이 아니고,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가격 결정을 해보자. 자이 가격은, 이제 판매 가격을, 자 식재료 원가의 어떤 팩타, 팩타를 구해서, 만약에 식재료 원가율이 40%다 하면은, 100 나누기 0.4 하면은, 팩타가 2.5 나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식료 원가가, 식료 원가가 만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만원 곱하기 2.5 해서 2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팩타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 프라임 코스트를 이용하는 방법. 자, 프라임 코스트. 프라임 코스트가 뭘까요? 프라임 코스터 많이 내용은 용어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식자재 원가 플러스 직접 인건비 했는게 판매 가격으로 자 직, 식자재 원가 플러스 직접 인건비를 프라임 코스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프라임 코스터의 헥타를, 얼마를 곱해가지고 판매 가격으로, 판매 가격으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프라임 코스트, 프라임 코스트 얘기를 많이 하는데 프라임 코스트가 뭐냐? 식자재 원가에 직접 인건비 포함했는 걸 프라임 코스트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손익 분기점을 계산하는, 계산하는 자 시기입니다. 자이 시기 이 시기 자, 손익분기점 책에 손익분기점 몇 페이지 나오는 점 찾아보세요. 잠깐. 관점